이티제에게 고백으로 혼내줬는데 이티제가 뚝딱거리면서 좀만 기다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. 이티제 기준 자신만의 확답을 내리지 못했음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만나보고 싶지만 아직 미해결된 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환승 이별하려는 건 아닌지 전 애인과 헤어진 후 있기 위해 날 만나는 것인지를 조사합니다 만약 본인이 무결점이라면 이런 점을 적극 어필해 이티제가 확신을 갖도록 유도합니다. 2. 이티제 기준 연애할 수 있는 외부 상황이 아님 시험, 취업 등을 앞둔 이티에게 연애 상대가 나타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. 그래서 이때 고백 공격을 받으면 우물쭈물할 수 있습니다. 시험, 취업이 먼저라고 하면 실망한 상대방이 떠날까봐 결정을 유보합니다. 만약 이티제의 현 상황을 인지했다면 후하게일단 마무리되면 다시 고백하겠다고 해보세요.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이티제로부터 신뢰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경우 모두 해결 가능하지만 둘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이티제에게 데드라인을 부여하는 것입니다. 본인의 내부 결심, 중요한 외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언제까지 결정해달라고 이티제에게 단단히 얘기해두는 것입니다. 만약 그 데드라인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설령 연애를 시작해도 이티제가 상대방을 힘들게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